이상으로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인 국방FM에서 보내드린 오늘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국방FM의 다음 방송 시간은 내일 오전 6시입니다. 호출부호 HLSE 국방FM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여러분의 국방 FM입니다.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